아제발샌핑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조진난 아, K리그 잘안 본다 아까 뭐 저대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한시간 내 회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옛날에 그런적 있어요. 물가스오일에. 너무 하이 텐션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 이 시간에는. 아, 둘이네. 페리 패하였습니다 소리 좀 늦었네. 아니 뭐이 시간에 뭐또 너무 하이 텐션 안해도 되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일 출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내가 막 떠들고 있으면 그것도 사실 매너가 아니긴 해 근데 이제 방음이 너무 안 된다는 게 문제지 <목소리> 근데 제가 한 번씩 아, 하이톤 낼 때가 있겠습니다. 있어요 아 이걸 하면서 막 그럴 때 이제 그게 한 번씩 들리거든 그러면 자다가 갑자기 그 소리 때문에 깨면은 좀 이제 열 받을 수 있지 근데 모르겠네 나 때문에 쿵쿵 거리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평소에도 맨날 떠드는데 뭐 하여튼 일시간때좀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그거지 딱한번 들은 이후로는. 아야. 데핑 모터, 데핑 모터, 데핑 모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해는 돼. 야 이거 참 쉽지가 않다. 아 진짜로? 맞네. 도기이또 축구 좋아하니까. 좀 양해 주세요. 너무 큰대시벨은안될것 같아 지금. 근데 어떻게 방송시간대가 저녁시간대인 방송시간을 낮으로 바꿔야 되나? 거럴 수. 기다 기다 어폼 좋다 형, 지금 다 맞추네? 내가 다 맞는 건가? 아마 얌전하니 좋다고요 오케이 이텐션으로 갑시다 참잘 오게 텐션 낮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그죠 쿵쿵쿵 했는데 그래도 시끄럽게 떠들면 이 새끼 안 되겠다 내일 칼 들고 간다 그 <웃음> 요새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제가 호신술을할줄 알지만 아, 나 순간 사실 집중 못했다. 잠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인정, 저 우리 집에 덤벨 봉 같은 거 있거든요? 호신형으로 써야겠다 <웃음> 아 아니 이걸? 아 이런거 안, 이런 안 돼, 이런거 하면 안돼 이런거 하면 안돼 톤을 높이면 안돼 야와 뭐야 독수리형님 서로 이렇게 갑습니다. 쓰나요? 어, 제가 지금 여기 꼽살에 끼어 있는 형식이라서 검등의미아유 일단 쓰나할 수, 나하는 쓰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검동글레 딸랑 알독스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기, 기회 한번 보겠습니다 예위선공격 같은 경우는 또 빡세기 때문에 지금 제가 톤도 4턴이라서 바로들긴 좀 그렇네요 왜냐면 엠포를 쭉 하다가 지금 갑자기 들면은 어이 사람 엠포가 더 갑자기 쓰나 했지 지게 되면 어이 사람 때문에 졌네 살짝 그런 뭔지 알죠 원래 그런거 신경쓰면 안되는데 오늘은 좀 앰프 즐기고 제가 치고와서 지원하게 스나 하겠습니다 펀치 괜찮은데 오랜만에 좀 되게 공격적인 느낌 감사합니다. No. 아, 제발 새핑. 나이스 겁 많은거 같은데? 캐릭터 님안녕하세요아 지금은 들게 해야 될것 같아요 형님 쓱, 죄송합니다 일단 기 있을 아, 때귀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 시간대는 내가 생각해도 방음이 좀잘 되지 않으면은 세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에티켓 층간소음 요새 문제, 문제, 문제 많잖아요 지금 층간은 아니더라도 이슈가 있을만하지 그면올것 같은데? 영코 뭐였죠? 고따구래발다 자, 됐다, 아군이 패배다오케이 감사합니다. 에, 봐, 봐. 야, 두더지 스텝나뭐 들고 있지? 포 있네. 고장 이번에 팀팀대 나가요? 저희도 내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컴럼 뺐다. 뭐야? 뭐야? 노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없다고요? 멤버 잘안 고해져요? 내가 이렇게 작게 말하기가 더 힘들어. 아 목에 힘들어 간다. 되게 소곤소곤 되기. 뭔지 알죠? 아, 그났다 c 하 m e on, come on. Nice. Come on, come on. Nice. Come on, come on. c o 이 e on, 지 o m e 아, 까비. 까비들, <웃음> 까비들. 아, 이거, 검을 빨리 잡고, 다른 데를 쳐야 될것 같은데. 처음엔 좋아. 어, 노노노노. 무서워 자 개피했을 때할수 있는 거 비치기 내가 좋은데? 콩이리콩. 어, 또? 한번 다 빼주고. 쎄이야 쎄이야 반피 최소 반피는 깐드냐 진짜 이거 입득했습니다. 반피 깠다 진짜 아 근데 헤드라인으로 안가가지고 와 까비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알볼때면 애가 안질러도 샜지 않을까 싶은데, 아, 논지 형 가야 되는데 큰일났다. 이건 나 것 같은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하나 딱 끊어 주셔고 다행이었다 이거 힘들 뻔했다 오케이 멍하니 보세요 화이팅. 아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형들 오 밀린다 밀린다 눈을 배하나 자복이 아 이거 혼자 어떻게 막아? 엄마 쎄. 아이고 아깝다. 오 어, 이건? 아깝이. 게임상 아, 감도 여기 작업 패턴 알겠다. 중적 중옥 치면은. 1구0로 들어오는구나 검동그레님 별풍선 한개 감상해. 오검둥이나 있다. 아군니다오 예. 방은 이제 진짜 오면 안 된다 어? 최약이님 어서오세요 꼴등도 뒤에서 1등이란 말이죠 다시 1등 올라 2등까지 왔죠 지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관계 감사합니다. 예? 전설의 198명은 누구인가요? 예? 전설의 8명이요 글쎄요. 테너시 기스나 1본은뭐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1본이 많아요 요새 어, 1본 좋아요 요새 테너이나 했다 아, 어 실제했습니다 박수 칠때딱 떠나기